야 응응 스크루 아이스크림에 초성만 따서 간판을 다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상당히 요즘 창업시장에서 야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코드로 다가오는 이런 측면이 예 좀... 네, 안녕하세요. 창업품김상수 소장입니다. 오늘 창업품김상수 소장은 예 네, 상권 현장입니다. 드치고분소장 오늘은... 경기도 수지 상권인데요 사실은 이런 코로나 위기처럼 불황일수록 늘 정답은 상권 안에 있습니다 현장에 있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불황기의 품세 아이템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요즘 코로나 시대의 대표적인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 언택트, 언컨택트죠 비대면 뭐 물론 언택트 시장과 온라인을 기반으로 연결하는 온택트 언택트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다 뜨는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언택트 비대면 어, 직접 그것도 무인점퍼 아이템이라고 하는데요 무인점퍼 중에서도 아이스크림 그다음에 컨버전스 트렌드를 이용한 아이스크림 플러스 세계과자 이두 매장을 하나의 수익모델로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매장, 과연 창업자 입장에서 어떤 기회요인이 있는지 직접 현장에서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인점포입니다 예, 아무도 없습니다 들어오면 여기 어, 직접 바구니가 있고요 야, 셀프 계산대 보이시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아이스크림 음. 가격대는 주로 400원에서부터 1,000원 2,500원 예, 4,500원 까지 그리고 위쪽으로는 야 세계 과자인데 옛날 과자도 있습니다 쫀득이 같은 이런 옛날 과자와 사단으로 이렇게 뒤피가 되어있는게 아주 특이합니다 어, 옛날 과자와 세계 과자 즉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무인으로 운영하는 우리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의 초성만 따서 응응 스크롤하고 이렇게 있었데요 예,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잘 영상으로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재밌는 것은 현금과 카드를 같이 쓸수 있다는 거 이거 상당히 독특한 것 같아요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겨울에는 세계 과자가 매출을 담보해 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시설을 보면 천정 인테리어 보이시나요? 예 조명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쫙 상품 다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점포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 어 CCTV 녹화 중이니 고객님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음료도 있어요. 샘물 야 500원이네요. 오 모닝 케어. 오야 이거 직장인 상권에 있는. 숙취해소제, 숙취해소제까지 팔고 있어요. 2,500원. 어, 그리고 간단한 미고랭. 야, 인도네시아. 나 시고랭 미고랭. 야, 미고랭 라면. 인도네시아 라면입니다. 우리 한국 과자도 있네요. 보니까 한국 과자도 좀 있고. 컨셉은 24시간 무인 운영이라는 게 가장 재밌고요. 야, 분실률를 우려했었는데 생각보다 분실률은 높지 않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이 언택트 시대에 소비자들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 언택트 소비가 이루어지는 이런 컨셉으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 전부 CCTV에 이렇게 녹화되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 한번 결제를 한번 해볼까요? 예, 네, 결제 한번 해볼게요. 아 바코드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이렇게 계산하면 7,900원 해서 현금 현금도 되고 카드도 되는 게 이게 되게 독특하네요 카드로 한번 나는 결제를 해볼게요 저는 카드 투입 후에 신용카드 IC 집을 위로 해요. 딸깍 느낌이 나도록 끝까지 넣어주세요 응 음.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신용카드를 예. 뽑아주세요 신용카드를 뽑아주세요 어서오세요 바코들이스케일주세요 이야 정말 간단하게 결제가 됐는데 양수증 나왔습니다 7,900원 포장은 셀프로 이렇게 야 정말 비대면 언택트 소비 야 재밌죠 응. 이게 최근에 전국에 한 400개 이상 오픈한 이유가 있네요 보니까 야 이게 손소독제 이런거 다있고요예 현장 영상 잘 보셨죠 예 아마 영상만 봐서는 야 이게 무슨 사업이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kbs 라디오에서는 한번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요 요즘 코로나 위기에 다들 어렵게 힘들지만 그나마 틈새 아이템 어디일까 이런 코드로 제가 한번 살펴본 아이템 중에 하나고요 특히 아이스크림 할인점 플러스 세개 과자가 결합된 컨셉으로 나름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과연 이 사업 어떤 아이템인지 제가 낱낱이 속속들이 그 속사를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부터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아이스크림 시장, 아이스크림 시장은 아마 포탈에 노출된 아이템 가게만 하더라도 거의 한 9,700개, 800개 수준입니다. 뭐 그중에 뭐베스클라미스가한 베스클라, 1,500개 수준. 이런 고급 아이스크림과 이런 아이스크림 할인점. 할인점은 전체 시장에서 아마 지금 20% 정도인데 계속 시장이 지금 넓어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가 현장에 다녀온 그응스크 같은 브랜드는 야 요즘 같은 시기에 가맹점이 무려 450개를 오픈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 이 컨셉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 아이스크림 플러스 세계과자, 이두 가지가 결합된 컨셉이라고 볼수 있죠. 하단에는 아이스크림, 두 번째 상단에는 사단으로 세계과자 플러스 옛날과자, 그리고 무인점포라는 거, 그리고 키오스크를 통해서 셀프계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화급지에 1층 한 10평 미만으로 오픈하는 이런 컨셉이라는 측면에서 아마 기존의 아이스크림, 기존의 세계과자 할인점하고는 분명히 좀 컨셉이 달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과연 아이스크림과 세계과자의 매출비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성비수기에 따라 다릅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는요. 아마 8대입니다. 아이스크림 매출이 8, 세계과자가 한 20%. 동절기, 겨울철은 세계과자 어, 아이스크림이 한 50대 50이 정도인 것 같아요. 마진율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마진율은 아이스크림 전문점 같은 아이스크림 판매점 매출이 매출액 대비 한 35%가 마진율이고요. 세계과자가 마진율이 더 높습니다. 거의 한 40, 50% 정도. 물론 품목에 따라 약간 좀 차이가 나겠죠. 그다음 아이스크림 아마 유통구조 궁금해하실 거예요. 과연 이게 어떻게 아이스크림을 저렇게 싸게 팔 수가 있나. 아이스크림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롯데, 혜태, 빙그레 아이스크림 3사의 공장이 있죠. 공장에서 바로 영업소를 거쳐서 영업소에서 사실은 프랜차이즈 본사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본사에서 가맹점 거쳐서 소비자한테 가는 구조고요. 우리가 슈퍼의 아이스크림 그럼 어떻게 유통될까요? 마찬가지로 이 3사의 공장에서 공장에서 영업소 영업소에서 개별 대리점으로 가죠. 대리점에서 슈퍼로 가고 슈퍼에서 소비자한테 가는 어떻게 보면 본사에서 영업소를 직거래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의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는 이 이유라고 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창업자 입장에서 가장 큰 경쟁력 아까 화면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요즘 같은,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 음, 언택트 소비를 강조하는 컨셉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무인 셀프 방식, 우리가 이마트 가면 셀프 계산 다 아마 보셨을 텐데 이 키오스크를 통해서 셀프 방식으로 비대면, 주인 없는 가게, 그리고 24시간. 야 이건 상당히 매력적인 코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화급지에서 사람 쓰지 않고 혼자서 가게가 무인으로 계산하는 영업 방식. 야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과 세계과자를 컨버전스한 게 저는 상당히 야 신의 한 수였다, 의미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성비수기 차이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다음 성비수기 어, 있습니다. 당연히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하절기와 동절기 매출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성수기는 어디겠습니까? 5월부터 9월이죠. 성수기 매출이 100%라면 어, 겨울철, 이를테면 11월부터 어, 다음에 3월까지 동절기 매출은 한 50%, 절반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성비수기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권 입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상권 입지 같은 경우는 역시 주거밀집도가 높은 대단히 아파트 상권 중화급지 1층 10평 미만 뭐이 정도 입지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월세도 아무리 비싸도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120에서 150을 넘지 않는 이런 점포가 지금 이 컨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신 그렇다면 도대체 저 가맹점 하나가 얼마 투자해서 얼마 들어갈까요? 궁금해 하시죠? 지금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사실은 이 아이스크림 매장 같은 경우는 아까 중화급지 1층이기 때문에 점포 구입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2, 3천만 원 수준의 가게가 제일 많았습니다. 요즘 무권리 점포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월세는 120에서 150을 넘지 않는. 그리고 점포 빼고 들어간 비용이 얼마 정도일까요? 가장 비싼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셀프 계산대. 이 키오스크가 아마 4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간판비가 한 100에서 300, 인테리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한500 이하, 그다음에 초도상품 마찬가지로 한500 정도. 그래서 점포비를 제외하고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아마 2000에서 2100, 뭐이 정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총 투자비용 4, 5천만 원이죠. 매출액 얼마일까요? 어, 제가 봤을 때는 뭐잘 나오는 매장은 성숙 때는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한 달에 한 2000에서 2500. 그러면 평균 마진율 한 35%만 계산해도 매출이익이 한 7, 800 정도 되는 거죠. 여기에서 월세 뭐 많이 들어가도 150, 전기세 뭐 각종 공과금 비용 해도 한 5, 60 빼면 한달순이익이 최소 3, 400 이상이라고 얘기되는 매장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역시 무인으로 운영하면서 4, 5천 투자해서 300 이상만 나온다. 야 이건 정말, 정말 투자 수익성 관점에서는 정말 대단하다. 관건은 라이프사이클. 지속 가능성이 정말 중요할 부분일 것 같은데요.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위험요인입니다. 모든 아이템은 망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템 같은 경우도 가장 큰 리스크는 내가 출점에 있는데 경쟁 점포가 옆에 들어왔을 때 매출액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 시장 진입 장벽이 낮은 아이템에 속하기 때문에 상권 입지와 경쟁 점포를 보면서 출점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 즉, 출점 상황에 따라서 매출액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말씀드린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라이프사이클이 하염없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데는 분명히 위험요인일 수 있겠다. 지속되는 데는 한계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 잘 보셨습니까? 예, 코로나 위기 건강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창업통 t v 에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아이템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